지난 주말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만호 비망록 사건과 채널A의 검언유착 등과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을 할 경우에는 진상규명의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혹은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히 내어 놓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. 저 역시 현직 검사들이 문제된 사안에 관해서 현직 검사들이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, 의문이 듭니다. 최근 5년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율은 0.13%에 불과했습니다. 전체 1,000여 1건 중에 단14 건만 기소되었을 뿐입니다. 물론 기소율만 가지고 산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기소율이 같은 기간에 42%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합리적인. 어,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. 한마호 비망록에 나온 불법적인 조사 방법이라든지 어, 검언유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. 진상규명을 위해 적합하다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